이제 우리 강소구정은 어 아동 치아 도시에 여러분께서 어 여러분의 본인 증진이나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 GS 소개 2022년 주요 활동 공과별 정책 설치된 아동 청소년 참여 기구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활동과 1차 정기 회의를 진행하여 임원 선출 분과 구성 후.